방과 후 문구점이나 오락실에서 동전 좀 써봤거나 네오지오 알지 파일을 다운받아본 적 있다면 잘할 것이다. 개성있는 수많은 캐릭터들과 화려한 콤보로 우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아직까지도 원작 그대로를 모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더킹 오브 파이터즈 1994년에 출시된 이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일본의 게임 회사인 SNK에서 제작한 게임이다. 1대1 대전 게임이 난무하던 시절 유저들에게 3대3이라는 대전 방식은 굉장히 신선한 시스템이었고 보스를 제외하여 총 24명의 개성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와 한 목숨에 3명의 캐릭터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90년대 초 SNK에는 많은 게임들이 있었지만 격투게임 중 아랑전설 시리즈와 용호의권 시리즈가 흑행하고 있었다. 당시 유저들에게는 아랑전설의 주인공인 테리보가드와 용호의 권의 주인공인 류오 사카자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더킹오브 파이터즈 시리즈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SNK 게임인 아랑전설, 용호의 권, 사이코솔저 이카리 시리즈에 등장한 다양한 캐릭터들과 새로운 주인공인 표라는 캐릭터의 등장으로 게임이 전개된다. 더 킹오브 파이터즈는 수많은 종류의 버전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소개할 버전은 SNK 공식 스토리라인의 정규 시리즈이다. 정규 시리즈는 킹오브를 출시한 해인 1994년을 시작으로 제작되었고 94부터 2003까지의 연두별 시리즈와 뜬금없이 연도제가 폐지된 11부터 14까지의 시리즈들을 말한다. 넘버링 시리즈는 크게 오르치 편, 메스치 편, 애쉬 편으로 나뉜다. 먼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오로치 편은 킹오브 94, 95, 96, 97을 말하며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존재인 오로치와 오로치를 인간 세계에 강림시키려는 8명의 팔걸집 그리고 인간을 수호하고 오로치를 봉인하려는 삼신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다뤄진다. 네스치 편은 킹오브 99, 2000, 2001을 말하며 인간의 기억조작과 복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조직인 네스치가 등장하고 새로운 주인공인 케이가 중심이 된다. 애쉬 편은 킹오브 2003, 11, 13을 말하며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이란 존재들이 오로치의 힘을 빼앗아 시간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음모와 수수께끼의 주인공 애쉬가 스토리의 중심이 된다. 넘버링 시리즈에서 처음 제작된 킹오브 94와 95는 원래 단순히 보스를 쓰러뜨리는 스토리였지만 96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추가되면서 오로치 편에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인기있던 킹오브 98과 2002 그리고 조금 생소한 12는 애초에 드림매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스토리가 딱히 없지만 킹오브 12와 13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형 도트에서 벗어난 신형 도트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출시된 킹오브 14는 3D 그래픽으로 탈바꿈하였으나 그래픽 면에서는 어... 혹평을 많이 받았고 스토리 또한 아쉬웠다. 그러나 캐릭터가 대거 추가되었고 차후 발매의 예정인 킹오브 15와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본다 더 킹오브 파이터즈가 시리즈화되면서 SNK 게임들의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 팀별 스토리는 추후에 다뤄보겠고 우선 킹오브 초창기 팀 구성을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인 쿠사나기 쿄를 중심으로 뭉친 일본팀 아랑전설의 아랑전설팀 용호의권 시리즈의 용호의권팀 이카리 워리즈 시리즈의 이카리팀 사이코 솔저 시리즈의 사이코 솔저팀 아랑전설과 용호의권의 역캐들로 모인 여성 격투가팀 아랑전설의 긴가판과 새롭게 추가된 돋보이는 캐릭터들로 구성된 한국팀 또 새롭게 등장한 미국팀이 있다. 하지만 킹오브95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야가미 이효리가 등장하며 이효리가 소속된 라이벌팀이 미국팀을 대체하게 된다. 당시 킹오브94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별 캐릭터 선택이 아니라 그룹별 팀 선택 방식이었고 거기다가 팀 이름도 국가별로 되어 있어서 이게 킹오브가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킹오브95로 넘어가면서 개인별 선택이 가능해지고 팀 이름도 일본팀과 한국팀을 제외하고 바뀌었다. 이렇게 킹오브94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면서 킹오브95의 인기는 배로 늘게 되었다. 원래 킹오브 초창기는 단순했다. 처음으로 시작된 킹오브94의 보스로는 우리의 친근한 악당이었던 루갈이 등장하게 되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오메가 루갈과는 사뭇 다른 여기에 처박혀있는 쩌리 루갈 번스타인이다. 스토리는 무기와 마약 밀매로 불을 축적하고 개인 항공모함을 갖고 있을 정도의 암시장의 건물인 루갈 번스타인의 희한한 취미로 시작된다. 강자와 겨루어 사람을 동상으로 만드는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세계 강자들을 끌어먹기 위해서 더 킹오브 파이터즈라는 격투대회에 초대하여 전개되는 과정이 킹오브94의 스토리인 것이다. 처음 보스를 만났을 때 루갈이 양복을 입은 채 기본기만 사용하며 싸우지만 플레이어의 승리시 양복을 벗고 각종 기술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플레이어에게 패배한 이후 루갈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자폭을 시도하게 되지만 플레이어는 항공모함에서 탈출을 성공한다. 여기서 일본팀을 고를 시 보스를 만날 때쿄의 아버지인 쿠사나기 사이슈를 만나게 되는데, 강자를 만나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이슈가 루갈에게 쳐맞은 상태였기에, 표가 복수를 하게 되는 간단한 설정이 추가된다. 루갈 번스타인의 자폭으로 인해, 킹오브94가 막을 내리게 되고, 1년 후인 1955년, 출전했던 팀들에게 다시 더 킹오브파이터즈 초대장이 가게 된다. 킹오브95부터는 야가미 이효리가 새로운 쿄의 라이벌로 등장하며 아랑전설의 빌리칸, 용호의권 키사라기 에이지가 라이벌팀을 이루게 되면서 미국팀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킹오브95에도 8개의 팀이 출전하게 된다. 어쨌든 플레이어는 다시 참가자들을 쓰러뜨리고 주체자를 만나게 되는데 주체자는 다름이 아닌 루가리였던 것이다. 사실 95 오프닝에서도 초대장의 R이라는 표시로 떡밥이 있긴 했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루갈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루갈 앞에는 킹오브94에 잠깐 나왔던 교회의 아버지인 쿠사나기 사이슈가 있었고 사이슈는 뜬금없이 루갈에게 복종하며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패배한 사이슈는 정상적인 기운을 되찾게 되고 플레이어는 곧장 루갈과 다시 승부를 벌이게 된다. 그때 갑자기 각성한 루갈이 절반은 사이보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각성한 루갈을 바로 오메가 루갈이라고 부른다. 초창기 모습이라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 어쨌든 누가 플레이어가 아니랄까봐 플레이어 앞에 쓰러진 오메가 루갈은 갑자기 어떠한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멸 하게 되고 간단한 팀별 엔딩 뒤 끝나게 된다. 이렇듯 플레이어가 악당을 무찌르는 단순한 스토리였지만 킹오브 96부터 오로치 사가가 시작되면서 초창기 킹오브인 94와 95에도 다양한 설정이 추가되는데 루갈이 오메가 루갈로 될수 있었던 계기 이벤트에만 등장하던 루갈 비서들의 정체 그리고 이유리가 쿄를 그토록 경멸하는 이유 등 오로치 사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